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올 여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동해로 갈까, 서해로 갈까, 남해로 갈까, 어디, 구그러로 못 가니까. 아, 일단은 서해, 서해 쪽에 쭉 보겠습니다. 서해에 가면은 영흥도가 있습니다, 영흥도. 네, 유교산인데 아주 군사적으로 전략도 전처 깊게 했던 영흥도. 여기 가면은 심리포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장경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네, 중앙에는 순중앙에 최고봉, 부사봉이 있습니다. 128m 증도 됩니다. 여기하는 모래사장뿐만 아니라 나무가 울창합니다. 옆으로 음, 해수욕장 옆에 쭉 있는 저 나무 그늘에서 너무 뜨거울 때 잠깐 나무 시실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해안선 길이가 한 42km 정도 쭉 되고요. 이심리해수욕장과 장경리 해수욕장 이 해수욕장에서 충분히 올여름을 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고 텐트 치고 자느냐 안그면 편신에서 자느냐 뭐 아니면 다른 기타 숙박시설을 이용하자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하실 문제이지만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 영웅도로 가려고 그러면 인천을 쭉 지나가지고 대구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선제도 선제도 지나서 바로 영웅도까지 지금은 섬이 아니라 다 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천재다 천재도에서 일박을 했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심리포 해수욕장입니다 초사나무도 아주 전략적으로 잘 갖고 났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바다가 멋있습니다 저렇게 물이 철랑철랑 모래사장이 그리고 이 백사장이 아주 넓습니다 저 위에 가리마 숙빛가리미 하고 잠시 햇빛을 가리면서 또 수영도 하고 들락날락 하시면 아주 하루가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이거 갈매기는 음, 가면은 없는 데가 없어 특히 쇠바다 쇠바다에는 이렇게 갈매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수욕장 제가 몇분데쭉 돌려봤는데 가는 데마다 이렇게 갈매기들이 날 따라오는 건지 갈매기가 올려있던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영흥도에서 해수욕을 하고 즐겁게 노는데 천재도에서 저는 하룻밤을 잠깁니다. 어디에서? 이 외국이 온것 같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외국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스타일이 웨스턴 스타일. 웨스턴 스타일입니다. 야, 아. 수영장도 있고, 뭐, 그래. 앞에 물이 한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배가 또 뜯다가 빨아앉다 이렇게 펜션 주변을 갔다 쭉 한번 보겠습니다. 굳이 이 펜션의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디, 뭐, 눈이 있으면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예. <웃음> 네. 아, 좋았습니다. 이거 뭐, 제가 여기 돈 내고 잤습니다. 홍보대사도 아니고요. 돈 내고 잤는데, 아, 이렇게 깜짝 좋은 데가 있냐, 할정니다 여기 복층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복층 구조. 아,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어, 저희 살리다보니까 복층부처. 아 여기에 딸린 수영장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바다 이제 물이 다 빠져버렸어 배가 그냥 깔아았는데깔아았어저 나중에 뜰라 그러면 몇시간 기다려야 되죠 이렇게 해서 바다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 보셨죠 저렇게 계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물이 쫙 와서 배가 떠있으면 수영장에서 이 야간에도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아 이거 그림이야 그림 이렇게 좋게 그려집니다 아, 사진을 잘 찍었나 아, 하여간에 야저 수영장 색깔이 물을 덜여놓은 듯이 저렇게 잘 나옵니다 앞에 있는 파라솔인지 좋은 그림이 좋습니다 아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축소 안에서 바깥으로 촬영을 해봅니다. 네, 복청구도다 보니까, 네, 저렇게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아, 여기는 스파도 있습니다. 목욕을 할수 있도록. 하루에 피로를 풀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2층. 옥청구조 중에 2층, 2층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모습입니다. 아, 여기 가시면은, 텐션이니까 있는 거다 있어요. 아, 없는 거 빼고는, 아, 말이 이상하네. 하여튼 간에, 이렇게 편안하게 축을 만들고, 특히 에어컨 이거 빵빵했습니다. 저 천정 높이에서, 천정이 한 5m, 6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엄청납니다. 약간 냉점안 여기에 물은 나오는데 조금 물이 절절절이었어요. 그거는 있어요. 뭐, 여름에 뭐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큼직한 냉장고. 요, 며칠 동안 먹 물이 실 거면은 냉장고가 좀 커야 되겠지만은 특히 수박이라든지 이런 가져가시니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삼겹살 구워 먹을 것다 가져가니까 이렇게 서랍장이 착착돼 있어가지고 이게다 쓰시면 됩니다. 여기 서시고 깨끗하게 씻어 놓으시고 나오시면 다음 분이 또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스파를 했습니다 피로를 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 스파가 이런건가 이렇게 해서 물을 쫙 받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물이 지금 바닷물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네, 좀 이따 들어옵니다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 들어오면은 내가 동실동실될 겁니다 이렇게 바닷물이 결국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아, 바닷물이 들어온 펜션 앞에서 본영흥뭐 천재도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거나 제가 영흥도에 갔으니까 영흥도 천재도에 지금 있는 펜션입니다 이거는 아주 멋있습니다 영흥도 내에도 수없이 많은 펜션들이 있습니다 음, 어디에서 선택하느냐 보고는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하실 부분인데 이거는 굳이 금색해보니까 아주 멋있어서 한 번은 경험을 해고 여러분한테 혹시라도 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여기 사드실 수 있습니다. 아,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라서 간단히 뭐세미부케 형태로 해서 나왔습니다. 사무국에 예, 돈 내고 여기 숙박하고 아침 사먹 저녁은 바베큐 해먹고 예, 추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가족 함께 갔을 때 아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아니면 연인과 함께 갔을 때도 아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장소의 펜션이었습니다. 하루만 있어도 되냐? 다 이틀 있어도 됩다 그러면 이틀만 있느냐? 3일 있어도 된다돈 내면 1년 365일 계속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펜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녁시간이 돼서 이렇게 함께 고기를 굽습니다 목살부터 시작해서 삼겹살 막 여러가지 하고 소스지 들어가고 같이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는 어, 머리 아픈 거다 잊어 먹고 저 바베큐장에 활활 태워서 그냥 고기 연기와 함께 날려버립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그리고 밤이 왔습니다 야경은 안볼 수가 없죠 아이 갈매기요? 조각입니다 실제 물품이 아닙니다 실제 갈매기가 아니고요 영웅도 앞바다에 물이 들어왔고 수영장엔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 어둠의 색깔은 어떤가 그냥 금께 나왔냐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쌓입니다 쌓여 초기 이 쌓여 주변의 조명들이 이 펜션압 그림들을 훨씬 더, 데려한다 정말, 가치 있고, 야경이 진짜 멋있는. 그 주간에도 멋있잖아요. 야경이 그런데 더 멋있는 아름다운 펜션입니다. 오늘, 영원도, 누구서의 해석장, 현재도에 있는 아름다운 펜션입니다. 바비큐를 먹고 야경을 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왓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